아 진짜 춥다. 이제 겨울에 못 들겠는데 카메라를 추워서? 응. 내려온 김에 제짐좀 들어줘요. <웃음> 수봉 담아서 미안하다 얘들아 I'm sorry 와우. 이건 뭐야? 준지 <웃음> 이것도 내놓는구나 응. 어? 좋은데? 어? 잘 어울리네 아씨 그거 <웃음> 얼마예요? 그거 얼마야? <웃음> 어 잠깐만 아나 준지 사고 싶었어 아 근데 음. 이거 되게 편하다 와 이거 와. 9년도 거울 거에요 아 19만원이라는 줄 알았네 <웃음>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내일모레 이제 플리마켓 할 곳인데 이틀 전에 미리 이렇게 짐다 가져와 가지고 세팅해 놓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플리마켓 하면서 아오레가시 나비바지 요사보드 오간자 아오레가시 다 팝니다 아오레가시 요고또 아오레가시 빈티지 살로몬 토가 이번에 플리마켓을 하면서 좀안 입던 옷을 다 처분을 했어요 제가 곧 이사를 가기도 하고 좀 스타일 변화를 많이 겪다 보니까 안 입는 옷들이 계속 쌓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이 다니는 유튜버들이랑 플리마켓 열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드렸고 그 플리마켓 수익금으로 좀 컨텐츠에 투자를 하자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즘에 너무 스트릿한 스타일 아니면 너무 그런 아오레가시의 감성 스타일 그런 걸좀 지향하다 보니까 조금 더 캐주얼한 쪽으로 눈이 많이 갔어요 그리고 스타일링 영상을 찍다 보 보면은 필요한 아이템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좀몇 개를 구매했는데 그거를 오늘 브이로그 살짝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걸 구매했고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구매한 게요 리오파 독일군이에요 아마 요 컬러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독일군 같은 신발을 잘안 신는 이유가 살짝 좀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제 코디는 조금 전체적으로 스트트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독일군의 캐주얼한 형태가 좀잘안 어울렸어요 그래서 그쵸? 잘 관심이 안 맞던 건데, 미창이. 음. 검정색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뭔가 힙한 느낌이 납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구매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신고 다니다 보니까 착화감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게 듣기로는 내피 가죽이 돈피라고 돼지 가죽이라서 이제 통풍이 잘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신었을 때 부들부들해서 처음 신었을 때부터 중고제품인 것처럼 착화감이 되게 좋았다. 독일군도막 검소리로 들어가거나 캐주얼한 디자인이 많잖아요. 그런 게 너무 캐주얼스러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신어주시면 훨씬 감성 있는 코디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구독자분들 요걸 더 좋아할 것같아 그리고 같은 그레이 컬러로 요 코스 니트 소재가 뭔가 원사가 섞여있는 듯한 느낌의 카라가 이렇게 달려있고 이 버튼까지 좀 감성적인 디자인 그리고 뒷판도 보시면은 절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도 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요즘에 요런 깔끔한 스타일 아니면 좀 캐주얼한 스타일을 좀 접하다 보니까 요런 것도 좀 마음에 든다 거기서도 요런 아이템들 코스 니트라든지 이오파 독일군을 신어줌으로써 제가 원하는 그런 감성을 낼수 있어가지고 요런 캐주얼 스타일 정도까지는 스트릿 스타일을 좋아하던 저로서도 만족감을 주는 코디라서 뭐 여기서 이 아우터나 가방을 걸쳐주면은 조금 더 예쁜 코디 그리고 이독일분은 이렇게 블랙 바지를 신었을 때니창이랑 뭔가 톤이 맞는 느낌도 있고 그레이 컬러의 바지로 좀 톤온톤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을 맞췄을 때도 되게 감성을 잡아주는 그래서 그 코디는 아마 다음 영상에서 광고 영상에서 제가 스타일링 한게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 갈때요놈들을 한번 입어가지고 오늘 하루를 지내 푸는 걸로. 여기 유튜버들이랑 플렉 스타일링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강남 플렉 매장에 와있고 어 저기.. 어? 안녕하 <웃음> <웃음> 오랜만에 출연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진짜 오랜만이다 한 일주일? 그렇죠 저희 엄청 오랜만에 원래 3일에 한 번씩 나와야 되거든 맞아요 오늘 스타일링 준비 잘 하셨나요? 저 오늘 캐리어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아 진짜 정성 이게 또 그냥 할수 없지 않습니까? 에이. 명색이 패션을 다루는 유튜버인데 저도 그 신발 일부러 오늘 블랙신과잘 어? 어울리는 만능 신발. 이거 완전 것도... 기본 모델이구나. 네. 이또 호수님, 준수님 또늦신것 같은데? 아, 진짜 들레전드 <웃음> <웃음> 사람 안 변해. 사람 안 변해. <웃음> 안녕하세요. 어, 완전 빌어드림. 블랙 겨울 상품을 호수님 채널에 가서 스타일링 하는 건데 요 패딩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딱 요즘 스타일 아닌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하나도 안 과한 근데 트렌디한 요거 입은 모습은 이제 호수님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 보시면 좋겠죠? 근데 플렉이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템이 많더라고. 나는 생지만 파는 줄 알았는데, 니트도 괜찮고, 청바지도 괜찮고. 확실히 우리 같은 사람의 역할이 이런 거야. 숨겨진 옷을 발굴해서 이제 알려주는. 아, 그쵸. 어, 원래는 플렉 하면은 생지, 뭐, 블랙진. 그런 거밖에 모르잖아요. 잘 바쁘시잖아요. 누가 바빠요? 구독자분들. 아, 구독자분들 바쁘시니까, 우리가 딱 떠먹여 드리는 거지. 뭐, 이런 것도 있다, 패딩. 요즘 스타일 오스큐라 오스큐라 음. 아 콜라보 아 진짜 딱 오스큐라 감성 아닌가요 유스 감성 먹개로 맴도야 크다 여자들도 좋아요 미디움 사이즈랑 브라운 컬러 나온다 리뷰 한번 가야겠다 보시면은 절개가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고 여기 또 아. 지퍼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끈도 되게 패디드가 돼가지고 요즘 그런 드리스 반로튼 감성에다가 이런 월살 무먼트 로고까지 되게 괜찮죠 사셨나요? 직접 구매했어요, 매장 가서 실물로 봤을 때 진짜 예뻐요, 이게 더 찍으시는 분이죠? 아니, 뭔지. 이거 진짜 사람들이 좋아할 디자인이야 비판도 그게 달라, 짱이니까 컬러가 약간 멜란지잖아요, 그래서 좋아 또 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 저요? <웃음> 음. <웃음>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제 타입은 아니지만 누가 칼라 니트를 하나 추천해달라고 러면은 추천할 의향이 있다 음. 어, 왜냐면 진짜 제가 입어도 잘 어울릴 거거든요 딱 컬러가 사실 남성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컬러야 누구나 부담없이 멋부릴수 있는 컬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밑단 떨어지는 실루엣이나 이런 거 보면 은 편안한데 멋있는 느낌 신발도 괜찮지 않아요? 네, 아, 신발 진짜 예뻐요 이게 리오파가 여러분들 에이징 되는 맛이 있어 제거보시면는 바닥 다, 다, 다 끌려가지고 이거는 진짜 그냥 입문용이고 얘는 좀 감성 네 맞아요 딱옷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나 포인트 주고 싶을 때 리오파 같은 거 하나 구비해두면 은 모든 스타일링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진짜 이제 플렉 스타일링 촬영 끝나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한 것 같나요? 제가 볼때 한집 잘하면은 진짜 잘 나올 것같습니 어, 배고파. <목소리도> <목소리도> 맛있게 드세요. 맛이 좋았다. 아, 호족파는 인정이야. 호족밥 아, 미쳤다 와... 거래 타선이 없어 입술 빨개진 것까지 <웃음> 어, 그러 진짜 데 여기 압구정 오면은 킹족반 한번 먹어봐야 됩니다 아... 저는 호족밥 먹으러 압구정 와요 <웃음> 진짜 입술 빨개졌네 네 와... 진짜 미쳤어요 진짜 생기 너무 돌아 지금 <웃음> 이제 <웃음> 아우레가씨 <올해가식> 갈까요? <웃음> <많이 왔어요. 웃음> 이제 크리스마스다 아오레가시의 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오레가시라는 브랜드는 사실 저는 평소에 해외 브랜드를 많이 소비하잖아요? 2020년 FW 시즌을 마지막으로 앞장서서 입으시는 분들은 이미 좀 많이 떠나갔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조금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입었고 지금은 그런 분들도 흥미를 많이 잃으시자 근데 아우레가시라는 브랜드는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한국은 특히나 이런 게 있잖아요 한번빡 했다가 갑자기 이제 밀물 썰물처럼 갑자기 싹 빠지는 가입했다가 네, 그래서 지금은 약간 그런 갯벌이 드러난 상태가 아닌가라고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거머의 갯벌론 <웃음> 근데 막상 입어보니까 클래식한 아이템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어, 아니 아 아워레가씨는 그 특유의 고즈넉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워레가씨의 진가는 언제 발휘가 된다? 파이널세의 70%대 이때 다주는 겁니다 이때 갯벌에서 어. 다주는 다 거거든 진주 캐는 거거든? 예 이때 진주 캐는 거야 그래서 아워레가씨는 개벌 같은 브랜드다 확연하다 <웃음> 갯벌론 <웃음> 그건 맞아요 네, 저도 거의 세일이나 중고 매물로 사기 때문에 어제 오늘 아우레가시 가방을 두 개나 구매했기 때문에 그거죠 이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많이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인스타에서 계속 눈에 있다 보니까 스스로 물렸다 호수님도 근데 가방 사신 거아우레가시라도 샀다기 보다는 스타일링용으로 꿀매라 산 거잖아요 사실 그 컬러웨이 배색을 보고 샀죠 음. 질감하고 음. 예뻐요? 아니 그래서 <웃음> 그러니까 아오레가시가 옷을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미 조금 많이 하이. 한번 때렸고 살짝 그런 유행 곡선을 타고 내려오는 시기잖아요 저도 뭐 예전부터 그건 알고 있었지만 스타일링에 활용한 아이템으로 아오레가시 아이템들이 잘 쓰인다는 점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얼마 전에 플리마켓에서 나비진 같은 좀 포인트가 과하게 들어가는 그런 아이템은 다 정리를 했고 몇 가지 처분을 했지만 그래도 포인트 아이템을 자기 스타일링을 살리는 용도로는 충분히 현역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으니까 부츠나 가방 뭐 라돈 같은 악세 그런 악세사리류들은 스타일링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잘 선별해줘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가방을 산 이유도 살짝 그런 아우레가시 감성이 있잖아요? 아우레가시를뭐 따라 했다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소재감을 썼다든지 절개라든지 이런 게좀 감성적인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기존에 뭐아우레가시 부츠를 활용한다거나 워싱 포인트가 과하게 들어간 바지를 입는다거나 할때요 녀석을 쓰면은 기존에 내 스타일을 계속 살려가면서 조금씩 변주를 줄수 있는? 뭐 남들과 겹치지 않는? 변주를 줄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오늘 산 아이템은 대부분 그런 아이템들이에요 요 친구는 살로몬을 제가 플리마켓에서 또두개 팔았어 많이 신기도 했고 두개를 처분하고 그두개를 여기다 몰빵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 깜짝 놀라실걸요? 살로몬 XT6 고텍스 시리즈입니다 와 이거 미쳤네 실물. 크림에서 35만 원. 그러니까 이게 정가가 한 28만 원 정도니까 한 7만 원 정도? 삼치킨 정도 더 주고 구매한 제품이죠. 근데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가 보시다시피 고 텍스고 컬러가 진짜 그냥 깡패급으로 잘나 이런 느낌이다. 이야 씨. 진짜 살로몬에서 가장 베스트 컬러를 뽑으라면은 저는 이걸 뽑을 정도로 컬러가 진짜 잘 나왔고 이게 기존 모델이거든요 이거는 여기가 좀 통풍되는 메시 소재 메시 소재로 되어있고 이 친구는 여기가 고어텍스인가? 좀 다른데요 철벽처럼 느껴지는 소재로 되어있습니다 살로몬이 실제로 이게 겨울에는 발이 좀 시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는 좀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그거 되나? 방수가 되나? 오호 방수 되는 것 같은데요? 말끔하게 사라졌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처럼 스트릿한 스타일에서 캐주얼한 스타일로 살짝 넘어가듯이 반대로 캐주얼에서 스트릿으로 넘어갈 때 그럴 때 신발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이 제품은 딱 보시다시피 생긴 거부터 일단 스트릿에 가깝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딱 봐도 그냥 캐주얼한 스타일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코트를 입고 간 이유가 결국에는 이게 독일군 베이스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아오레가시 감성 예를 들자면 그런 감성으로 입기에는 이 친구 신으면은 좀 뭔가 안 맞잖아요. 물론 뭐 본인이 아 <머래> 스타일링 하기에 따라서 느낌이 확확 달라지고 본인 개성에 맞춰서 신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스타일에 변화를 줄 때는 신발이나 아니면 악세사리를 더하는 정도로 느낌을 조금씩 바꿔가면 은기존의 본인 스타일을 가져가면서 좀 다른 감성을 줄수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좀 깔끔한 룩을 입다가 스투시라는 브랜드에 빠져서 스트릿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아우레가시에 빠져서 그런 웨스턴 무드의 옷들을 입고 지금의 뭔가 좀 덜어낸 기존의 이 깔끔한 느낌과 스트릿한 느낌 그리고 이아우레가시 감성으로 입던 것들이 마구 섞여가지고 지금 스타일이 나온 거예요. 제가 뭐잘 입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저만의 그런 개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몸소 경험하면서 본인의 개성이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쇼핑을 할 때도 조금 더 주관이 생길 거고 정해진 정답보다는 본인의 스타일을 맞춰서 아이템을 구매하고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오늘 구매한 이런 신발들은 다음에 이제 스타일링 할때 많이 활용하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거 진짜 예쁘데 음. 독일은 바로 찐밥 될 정도로 이건 진짜 깡팬데요? 레전드 이거 괜찮아요 이거? 잘 어울리세요 아니 원래 칩트시잖아 비겠다 지금 아. 책상도 좋아 시비? 시비? 에이 <웃음>